안녕하세요, 에너지원입니다. 네, 여러분.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했지만, 지난 3월 19일, 저의 다섯 번째 풀마라톤을 제가 완주를 했어요 기록은 중요하지 않아요 저는 항상 완주를 목표해서 뛰기 때문에 기록은 중요하지 않아요 음. 어, 근데 제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마라톤을 뛸 때에는 뛰고 난 다음에도 하루 이틀이면 몸이 회복이 다 됐거든요 근데 이번 다섯 번째 마라톤은 와몸 회복이 너무 안 되는 거야 19일날 뛰었는데 24일인 오늘 무려 5일을 거쳐 회복이 끝났습니다 생각해보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마라톤은 30대였고 지금 다섯번째 마라톤 40대야 앞자리가 바뀐 거지 그러다 고 보니까 와 저도 이제 관리를 해야 될 때가 온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뭘 어떻게 관리를 할까 하다가 요 제품이 있길래 한번 받아 봤습니다 바로 백년세종의 산삼 녹용 침상화는 뭐 성분 좋은 거 여러 개 먹는 것보다 요거 하나로 관리하는 게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제가 오늘 이 제품을 소개시켜 드릴게요 아니 우선은 패키가 너무 고급스러워 너무 고급스러워서 저희 부모님 드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엄마는 간이 안 좋아서 이런 거는 못 드시고 아빠 드. 드리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우선 제가 한번 먹어보고 효과를 한번 보고 그런 다음에 아빠께 선물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우리 한번 얘부터 한번 열어볼까요? 어, 너무 궁금해. 너무 궁금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짜잔! 어이고 와! 여러분 이거 봐! 되게 영롱하죠? 와어 여기 떨어진 걸 보니까 품질 보증서도이렇게 들어있어요 그리 이거 보니까 좀더 믿음이 가는데요? 한 상자 안에 다섯 개가 들어있어요, 다섯 개 그리고 이 다섯 개 안에는 이렇게 정품으로 하나씩 티커 붙여있어 있습니다 한번 열어볼래요, 나! 오! 이렇게 다다 여기 안에 또 이제 패킹이 되어있고요 아 <웃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아.. 완전 영롱해 영롱 그 자체 이 백년세종은요 7년 이상의 사냥삼성과그 다음에 치명 원물 100% 녹음분골 100%와 요 겉에는 어? 겉에 이거 봐봐요. 24K 승금으로 손수 빚은 품격 원료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와 여러분 진짜 영롱하잖아요 어? 24K 승금으로 손수 빚은 백년세종의 산삼 녹용 침향환 여기에는요, 황금비율이 들어있대요. 무려 50% 환급 비율 들어있는데 제가 그 비율을 말씀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렸던 7년 이상의 산삼 산행 산상 20%가 들어있고요. 그다음에 러시아 알타이제 녹경붕골이 100% 녹경붕골이에요 그게 무려 12%가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100% 치명 물이 무려 17% %예요. 거기다 특허받은 황철 추출물이 1% 들어가 있다 감사. 그러니까 요 배합이 엄청 중요한 거야. 어, 거기다가 공진당 경옥고 올 모두 포함돼 있고요. 국내산 100% 10가지 원료가 들어있고 식품첨가물은 전혀 들어가 있지 않다고 합니다 이 그러니까 제품이 최상의 가치로 완성한 프리미엄 산산녹용침향환인거예요와 이거 먹으면 나 다음에는 서프포 하는 거 아니야? 어? 요거백년세종산산녹용침향환 제가 한번 먹어보려고요 이4 k 해 순공으로 감싸진 어, 프리미엄 산산녹용침향환 한번 제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삼삼향이 은은하게 퍼지면서 몸이 벌써 좋아지는 기분인데? 어? 기분 탓인가? 음! 진짜! 벌써 힘이 막 붓고 쏟아나는 것 같고 너무! 쓰게 음. 좀 쓰다! <웃음> 어쩔 수 없지! 몸에 좋은 건 조금 쓰는 거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백룡세병이는요 프리밀 원료가 무려 3가지나 틀렸어요 7년 이상의 산향산삼과 러시아 알타이제 녹용풍골 거기다가 치명 원물 100% 여기 진짜 귀하고 귀한 재료가 쏙쏙 다 들어있으니까 이 제품이 얼마나 좋겠어요 이제부터라도 여러분 저처럼 이제 이제 막 40대 대신 여러분 이제부터 늦지 않았어 이제 우리 관리할 때야 어? 옛날 30대 그 몸이 아니야 이제 우린 장년층이거든중장년층중년층이거든 관리해야 됩니다, 여러분. 관리하실 거,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드시지 마시고, 요거 하나로 한번 관리해보세요. 음. 어, 벌써부터 몸이 붉은붉은 힘이 쏟는 그런 기분이야. 어, 완전 그런 기분이야. 아니, 품질 보증까지 서가 있으니까 얼마나 진짜 믿고 먹을 수 있겠어요. 음. 저는 이제 요걸로 한번 관리를 해보고, 저희 부모님께도 한번 선물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진짜 패키지가 너무 고급져서 선물로 드려도 진짜 손색 없을 것 같아요 거기다 귀하고 귀하고 귀한 재료만 모아놨으니까 여러분 귀한 분들께 선물 드실 때 얘도 한번 응? 드시면은 드리면은 좋아하실 겁니다 응. 그럼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이제 이거 먹고 앞으로 유튜브를 더욱더 열심히 하는 그런 허전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오! 힘이 붉금불금 쏘는데? 응?